안녕하세요 여러분 흑열정구입니다 오버워치의 새로운 영웅 브리기타가 공개되었는데요 새로운 지원 영웅이자 토르비온의 딸인 브리기타의 린드홀름 그녀는 어쩌다가 전장에 뛰어들게 됐을까요? 토르비온의 자녀 중 막내딸인 브리기타의 린드홀름은 사실 이번이 오버워치에 처음 비추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예전에 라이너르트의 코믹스인 드래곤슬레이어에서 등장한 바가 있었죠. 당시로서는 라이너르트를 따라다니는 조력자나 혹은 애인 정도로 사람들이 추정했었는데 사실 굉장히 무서운 추측이었네요. 아무튼 이런 브리게테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인 토르비온과 제2의 아버지라고 불릴 수 있는 라이너르트의 곁에서 자라게 되었는데요. 당연하게도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브리기테는 어릴 때부터 기계공학에 자연스레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재능을 물려받아 기계공학에 천부적인 재능을 보였습니다. 토르비오는 라인하르트의 망치 등 영웅들이나 각종 단체의 무기를 설계하고 제작하여 기계공학자로서의 명성을 떨쳤지만 브리기테는 무기보다는 방어구 제작과 방어시스템 구축에 좀더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라인하르트의 코믹스에서도 고장난 갑주를 고치는 장면에서 엿볼 수 있죠. 이후 브리기테는 계속해서 자신은 기계공학자의 길을 걷고자 했으나 앞서 설명했다시피 토르비온과 라이나르트는 둘도 없는 친구 사이로서 어릴 때부터 브리기테와도 가깝게 지냈는데요. 라이나르트는 자신의 영웅담을 브리기테에게 들려주었고 이런 영웅담을 계속 들으면서 자란 브리기테의 마음속 한켠에선 기사도 정신이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오버워치가 멸망하고 라이나르트가 은퇴한 뒤 영웅들이 많은 전투를 치르면서 다치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지켜본 브리기테는 자신이 좋은 방어구를 만드는 것으로는 사람들을 지킬 수 없다고 자책하기 시작합니다. 이윽고라이나르트에게 많은 영웅담을 들으면서 기사도 정신을 키운 브리기테는 은퇴 이후 떠돌이 기사로 전향한 라이나르트의 종자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종자가 된 브리기테는 크루세이더 갑주를 수리하는 등 온갖 잡니를 맡으면서 라이나르트의 시중을 들으면서 함께 모험을 떠났죠. 하지만 노수한 라이나르트를 지켜본 브리기테는 결국 최고의 방어는 공격이라는 걸 깨닫고 자신이 직접 전장에 뛰어들기 시작하게 됩니다. 평타와 E스킬을 이용해서 아군에게 힐을 주고 시프트와 우클릭 좌클릭을 이용하여 아군을 수호하며 궁극기로 주위 아군에게 방어를 부여해주는 오버워 신규 영웅 브리기테 기존의 지원 영웅과는 다르게 후방이 아닌 전방에서 활약하는 새로운 방식의 지원가인 만큼 심심했던 메타에 새로운 바람을 불게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